안녕하세요. 파토사세 파비앙입니다. 아, 한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달 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한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동안 제가 돈을 억세게 모은 덕분에 지금 제가 약 300만 원치 만년필을 들고서 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서비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가 꽤 많이 왔어요. 서비스가 일단 베스트펜이랑 펜사랑에서 구매했는데 일단 베스트펜에서 몽블라 잉크 카트리지와 그 다음에 컨버터는 제가 따로 주문한 거니까 이건 빼고, 일단 몽블랑 카트리지를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로라 잉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오로라 검은색 잉크를 하나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어따 쓰라고 만든지 모르, 어떠 쓰라고 저한테 보내주신지 모를 것 같은 이상한 마커펜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파란색이네요, 심지어. 전 파란색 잘안 쓰는데. 어쨌든, 뭐보내준 거에 감사해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차 안에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콩클린, 콩클린 건데, 이게, 예, 콩클린, 클랜센트, FP, F립입니다. F립인데, 요게 디자인 상당히 특이해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디자인이 상당히 특이한데, 일단 여기가, 일단 여기가, 일단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를 누르는 방식이에요. 스포이드 방식이에요, 스포이드 방식. 스포이드방식. 스포이드 방식이라, 제가 특이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이게, 저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이에요.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이어가지고, 제가 특이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특이한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이드 방식으로 초까지 되게 좋은 이런 식의, 어, 이런 만년필입니다. 이런 만년필이고. 근데 이게 딱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싶은데, 이게 결착이, 오, 어딱 되네, 이렇게. 음, 딱 되는군요. 좋습니다. 천상 합격점이고요. 일단 보증서랑, 크레센트의 필러 블랙 체이스의 GT 뭐 이런 식으로 보증사는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별건 없습니다. 역시 이건 피스톤 필러 방식이라서 이건 스포이드 방식이라 어 역시 뭐 따로 뭔가 들어가 있거나 하진 않고요. 일단 품질 보증사 이런 건 들어가 있습니다. 안심. 그다음에는 이제 또 콘클린 건데 이것도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인데 이건 한, 이거 같은 경우 는 한정판인데 콘클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가 들어가 있는데 보증서가 한정판 올아메미카월라로도로즈골드드 F님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었고 일단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본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여기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초점만 잡펴라 여기에 어...1898개 중에서 1329, 1329번째 제품이네요 일단 안에는 어, 역시나 이런식으로 필러 방식이 되어있고요 안쪽에는 아마 핏, 컨버터가 들어가 있죠 역시나 컨버터가 들어가 있고요그 외에는 별다른건 없습니다 별다른건 없고요 별다른건 없고 그래서 일단 이건 전체가 나무라서 상당히 물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에뭐 안쪽에는 역시나 카트리지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카트리지가 두개 들어가 있는데 저는 뭐 컨버터를 쓸거니까 필요가 없을듯 싶어요 일단 이것도 박스는 보관해 줘야겠죠 그 다음이 이제 아, 여기 모멘토 제로 피스톤 필러 요거 하이트 제품인데요 모멘토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에서 정식 수입하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죠 바로 펜사랑입니다 펜사랑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요같은 경우에는 안에 어, 역시나. M2 그래네, 그레이드 하이트 모멘트 한정 F핀잎 이게 40개 한정이거든요 40개 한정인데 여기 정품 보증서가 있고 여기 본체가 또 칸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본체가 어,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딱 자리가 잡혀져 있어요 여기 상당히 예쁘게 자리가 잡혀져 있는데 여기 파란색 잉크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파란색 그냥 쓸 거니까 나중에 언젠간 쓸 거니까 일단 만년필을 부터 꺼내도록 하죠 만년필을 꺼내면 마년필에는 역시 비닐포장이 되어있고 안에는 이런식으로 클립에다가 이런것까지 달려있는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모멘토제로는 요거 보라색깔도 하나있거든요 보라색깔도 하나있는데 보라색깔 같은 경우에도 40개? 70개 한정인가? 40개 한정인가? 그랬던 우리가같는데 그거는 금립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도금립이었는데 이건 진짜 14k 금립 14k 금립이어가지고 상당히 예쁩니다 상당히 예쁜 그런 모멘토제로입니다 일단 이렇게 모멘트 제공까지 해펴봤고요그 다음에 이제 펜 파우치도 하나 샀는데 요거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따로 10개만 수납하기 위해서 제애장품들만 수납하기 위해서 따로 샀습니다 그래서 따로 산거고요 요거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보여드릴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있습니 두개가 더 있죠 여기에 일단은 요것도 박스가 상당히 무거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아마, 여기 어디, 거,더라? 요것도, 100개 중에 두 번째 제품이네요. 100개 중에 두 번째 제품인데, 어. 아 나무 상자가 들어가 있어. 잠시만,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아니, 나무 상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150만원 짜리에요. 150만원 짜리여가지고, 이게, 세일할 때 제가 산 거여가지고, 49만원에 샀는데, 와, 이게, 150만원 짜리다 보니까, 나무 상자에 들어가 있네요. 나무 상자인데, 이거 어떻게 여는 거니? 나 진짜, 나 이런 거 처음 열어봐. 오! 오! 오! 나이지리 나, 이게 뭘, 뭐, 뭐라는지 모르겠어. 나지노나를, 어쨌든, 뭔가,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이렇게 짜라박 있구요. 여기에, 어 시나몬 엑스트라 파인잎이라고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있습니다 보증서가 하나 들어가있고요 밑에 융이 하나 있는데 오 융도 되게 고급스러워 어떡해 150만원 <웃음>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비싼 마이피필드는 처음에 사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흥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안을 열어보면 일단 요게 150만원짜리 금쪽 플렉스잎입니다 플렉스잎이라서 일단은 빼보도록 하죠 어, 무게가 상당히 무겁네요, 이것도. 역시 비싼 만년필드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플렉스 립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음? 요 같은 경우에도 피스톤 필러 방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근데 어떻게, 잉크가 어떻게 다쳐졌는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 0 0번째 중에 두번째를 골랐어요 세번째였으면 오... 더 좋았을텐데 의미가 좀 있어서 세번째가 기독교에서는 3이 강자,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하거든요 뭐 저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첫번째나뭐 이런식으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일단 잉크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파란색 잉크네요 왜 맨날 파란색 잉크만 주는지 모르겠어 나 파란색 잉크만 지금 파란색인크만 저 파란색인크만 파란색인크만 지금 여기 몇개 있어요 네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로라 오로라 이것도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인데 오로라 이것도 꽤 비싼 걸로 아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한정판으로 샀습니다 한정판으로 여기 사니까 한장 파서 샀는데 박스부터 달라요. 박스부터 박스부터, 할래요. 박스부터 박스부터 고급져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아 박스가 상당히 고급져요. 이 박스 버리면 안 되겠다. 절대 버리면 안 되겠다. 일단 여기 본품이 하나 들어가 있구요. 그다음 여기에 요거는 살짝 빼가지고 여기 오로라 록 완성하게 살짝 빼가지고 이건 클립에다 걸어두도록 할게요. 클립에다가 여기 살며시 걸어두면 아 요게 또 간지거든 <웃음> 요것도 피스톤필러 방식이라서 요게 제가 알로는 피스톤필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딱 했다가 이렇게 딱 이런식으로 됩니다 이게 벚꽃문양이 연상케 되는 그런식의 피스톤필러 방식의 그 만년필입니다 일단 요것도 노듐 처리하긴 해서, 은강, 은색으로 빛나지만 요것도 14K 금촉이거든요. 14K 금촉이여가지고또 상당히 귀한 제품입니다. 요건 몇 번째니? 숫자가 안 적혀있니? 숫자가 적혀있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양, 여기 양각으로 있네. 여기 양각으로 있는데, 잘 보이진 않네요. 잘 보이진 않는데, 요거를 반대로 보고 있었네. 요거를 자세히 봐야 될것 같은데 나중에 리뷰할 때더 자세히 보고 평 한번 몇번 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또 잉크가 있네요 <웃음> 잉크가 상당히 많아요 요거는 블랙이니 아니면 뭐니? 요것도 파란색인 것 같은데? 아니에 요건 블랙이에요 요건 블랙이에요 요건 블랙이고 네그 다음에 여기 밑에 오로라 뭐 제품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다 이런 설명서들이야그 다음에 여기 요건 보증서인가 뭐지 이거 진짜 이건 뭐지 그냥 딴딴한 진짜 그냥 딴딴한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를 가죽인 것 같은데 가죽인 것 같은데 그냥, 쌩 가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쌩 가죽이 이렇게 그냥, 한, 한개 그냥 붙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보증서는, 요렇게 있구요. 오로라, 옵티마루스 핑크, FP, 닙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베스트 펜, 제품이구요. 베스트 펜에서 산 거구요. 말을 잘못했네. 베스트 펜에서 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몽블라. 저는 몽블랑을 처음 사봐요 <웃음> 제가 다른 비싼 것도 다사왔지만집 다른 비싼 거 이렇게 사봤지만 몽블랑은 진짜 처음 사봐요 그 다음에 여기 몽블랑에서온 다른 뭔가가 있는데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잠시 놔두고 본품 놔둬두고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궁금하긴하거든난몽블랑에서 펜만 시켰지 다른 거 시킨 적이 없어요 다른 거 시킨 적이 없어서 여기 궁금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럽게 뜯긴 했는데. 아. 하. 아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랑. 오, 몽블랑가 사면 이런 것도 주는구나. 기,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랑. 베스트 펜. 사장님 명함. 사장님 명함이랑. 그 다음에. 여기. 가죽 펜 파우치. 가죽팬 파우치 하나 들어가 있어요 와 비싼거 사니까 서비스가 다르다 <웃음> 아 제가 이번에 베스트펜에서 거의 180만원 을 질렀거든요 그랬더니만 서비스가 다르네요 네. <웃음>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는데 좀 이해해주시기 바랄게요 조금 이해해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여기 서비스 가이드 이런식으로 서비스 가이드가 쭈루룩 있고요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몽블랑에서 제가 만약 에 이거 팬을 보장났을 경우에 몽블랑 이제 그 백화점이라는데 가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이드고요. 나 몽블랑 펜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스타워커 시리즈를 구매했거든요. 스타워커 시리즈를 구매했는데 여기 F닙이라고 딱 적혀져 있. F닙이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스티커는 떼져라. 깔끔하게 좀 떼시면 안 되겠니? 나 이런 거 더럽게 떼지면 진짜 싫단 말이야. 에라이 <웃음> 어쨌든 요런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있습니다 와 스타워크 시리즈도 예쁘네요 요것도 로동처리가 되어있지만 요것도 금촉입니다 14K 금촉 14K 금촉이라서 어쨌든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이고요어 밑에 뭔가 더있나? 밑에 뭐 더있는거 같진 않고요어 근데 이거는 왜 정품 보증서가 없지? 여기에 <웃음> 보증서니 설마? 보증서가 없네 서비스 가이드말고 보증서가 없는데? 이거 보증서가 없어요 보증서가 왜 없지? 저 박스에 있는 없는데 보증서가 없는데 <웃음> 보증서가 없는데 <웃음> 어쨌든 네 여기까지 네팝도사파비앙이었구요 오늘 산거는 이만큼 됩니다 오늘 산거 이만큼 되구요 오늘 거의 다 합쳐서 원래 시가로 하면 거진 한 4,500 정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오늘 여기까지 파또사세 파비앙이었고요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만러주세요그럼 안녕